형 응. 형 귀신 봤어요? <웃음> 갑자기, 갑자기 왜 귀신이야? 가, 아니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형 귀신 본적 있어요? 나 귀신 본적 있냐고? 네나 귀신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요? 어 진짜 어떻게 요 무슨 소리네요 무슨 소리내냐고? 예 내가 언젠가 한번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네. 내려서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원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사람을 네. 인식해서 거기 복도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네. 불이 안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섭잖아 네. 네 근데 불이 안 켜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었어 왜냐면은 그 1층에서 전원을 안 넣으면 네. 이게 불이 안 들어오거든 그 센서가 작동을 안 하거든 네 어, 그러니까 그냥 1층에서 안 켰나 보다, 음, 네. 경비 아저씨가.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갑다 하고 그 어두운 상태에서 네. 이제 지, 문을 열었지, 이제 지문 인식을 시켜가지고 딱 열었는데 네. 갑자기 나 왼쪽 귀에서 네. 어. 이러는 거야. 진짜요? 남자 목소리로? 어, 남자 목소리로 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진짜, 귀에다 딱 대고 그래가지고 오. 내가 너무 갑자기 소름이 빡 돋아서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집까지 들어갔어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어 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엄마가 놀라서 너 왜그래 왜그래 이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완전 혼비백산이 된거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대답도 못하고 현관문 볼수 있는 그 카메라 그거를 열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현관문을 열어봤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때 딱 켜지는 거야 불이. 어. 그래가지고 나 너무 무서웠어. 응. 예. 제... 아안 물어볼 걸. 아나 집에 혼자인데 형. 아니 뭐 그렇게 긴박하게 말해 그냥. 어나 들은 적 있어. 어 이런 소리 되더라. 끝내면 되지. 간단하게 물어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공포스러운 이 술래잡기. <웃음> 빌드업과 함께 시작을 해볼 건데요. <웃음> 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광고를 진행했던 게임이에요. 그때는 이제 CBT 버전이었어요. CBT 버전, 클로즈 베타 버전이었고 이번에 9월 6일에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공수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약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포의 술래잡기를 배경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으스스 채널 지금 1화가 벌써 3일전 27만회가 나와버렸는데 폐병원에 갇힌 중학생 유튜버 해가지고 에피소드 1 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거또 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저 영상이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아니? 최케빈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중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벤트를 두가지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팬이랑 진행하면서 시참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저를 이긴 유저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다이아 1000개 한분에게는 S급 캐릭터를 그냥 뽑을 수 있는 뽑기권 한개 여러분, 그리고 보석 관련해서는 이벤트 잘 읽어주시면은 이득받을 게 많아요. 여기 이벤트 보시면 한가위 이벤트도 있지, 오픈 기념 캠페인도 있지, 여기 강수호 곱하기 안미소 픽업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확인해보시면은 엄청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최케빈 이벤트 라이브.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나는 좀 캐릭터를 좀 뽑아야 될것 같아. 음 어차피 제가 보석이 지금 많기 때문에. 좀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뽑기에서 왜냐면 캐릭터 창을 보시면은 미보유가 되게 많아요 미보유가 오. 되게 많아 그리고 제가 전에 리뷰했을 때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있었던 캐릭터들도 지금은 미보유로 돌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실험체 알파 이 친구 엄청 좋았던거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은 그때 없었던 캐릭터들이 엄청 많이 추가됐는데 이게 총몇명 그분들 캐릭터뿐만 아니라 공포의 술래잡기 뭐 이런 캐릭터가 아예 이제 오리지널로 따로 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세계관을 따로 또 만드실 예정인 것 같아요 왕만재가 적팬가요아 근데 뭔가 좋아 보인다 딱 봐도 생존자 중에는 마녀진숙 근데 그냥 진숙도 다 좋았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예전에 리뷰할 때왜 포진숙 있었던 것 같아 그지 우리 사진숙 사진숙 <웃음> 어 사진숙씨 있었거든 사진숙씨 그때 야! 빨간색 떴다! 오! 뜯다! 아 뭐야? 누구세요? 아니 이 친구 누구야? <웃음> 필규? 아 김필규씨가 나왔어! 저 카드도 다 모으다 보면은 좀 합성할 수 있겠지? 맞죠? 음, 뭐 레벨업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 심덕희 뭐야? S급 추격자! 야, 왔다! 시참할 때 여러분들 끝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랑 다 한번 맞춰봤고요. 한팬이의 닉네임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이름. 파니파니한파니 <웃음> 비열하다고요? 와, 진짜 빠르다. 이야, 공제수 3명! <웃음> 아니 근데 공제수의 스킬이 딱히 어떤건지 지금 파악이 잘 안되거든 나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음... 어, 어. <웃음> 힙한 사람 아요 힙한 사람 아하! 오호. 슥 바로 지나갔죠? <웃음> 숨이 또 없어오래? 들켰 와, 와, 어? 어, 어. 얘들아 도망쳐! 호호호호! 야, 지금 미쳤네. 아이고. 아, 이거 안 되나? 아, 시간 안 된다. 시간 안돼아 시간 안 된다 와이씨잘 죽이네 약간 얌생이 모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얌생 아 들켰나? 어아아 어. 지나가 버리 안 다쳐 안 다쳐 안다 게이비 아, 아한 칸으로 나왔어 한 칸으로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맞춰 보시지 맞춰 보시지 피해주고,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피해주고. 아, 아이씨 <웃음> 아 무빙 좋았는데 아 무빙 좋았는데 아한명 계속 잡고 있었는데 나자 갑니다 어 아.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웃음> 아 무빙 무 음, 무빙 무빙 <웃음> 대박 <웃음> 봤어 요 여러분들 이게 어 이게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이게 응? 이게.. 아휴.. 빡세 빡세 슥 아아! 아. 음 어! 탈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 무빙 아 안돼! 야! <웃음> 야. <웃음> 아 스킬 쿨타임이어가지고! <웃음> 나가게 해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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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바지롱지롱여나여기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에 있나? 무서워요 오빠 오빠 오빠 허... 그렇지 a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아빠니 b a 니 bah, 차렷 차렷 어허 뿡뿡 아하 파이널 라운드 과연 너희들이 탈출의 문을 열수 있을까 나의 사기적인 이 캐릭터 앞에서 말이야 아하 끊어주고 아 파이 파이 차렷 차렷 아아 아. 어, 의자, 아, 아, 의자 차렷 의자지 이게 아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하! 승리! 바로 찌지찌지 와... 야 이거 술래할 때랑 도망칠 때랑 마, 완전 달라 술래할 땐 완전 당당해 그냥 우와 3,100점! 나는 공무원 공지수 <웃음> 나는 공무원이다 내가 이 나라의 살림꾼 공무원 내가 바로 공제수. 아 깔끔. 아하 깔끔 깔끔. 뭐하니? <웃음> 뭐하니? 아 까비. 오, 오, 실드까지? 오오 실드까지 오 무빙 오 무빙 오 무빙 오 좋아 오 무빙 좋아 하지만 <웃음> 하지만 <웃음> 좋은 무빙이지만 무 뻥... 아 놓쳤네 어, 충전 타임 차 어, 우와 우와 오다 우와, 떨궜어 우와우와 우와, 사람들 잘한다 야 봤어요 예측샷 <웃음> 돌려 돌려 돌림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공포의 술래잡기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을 때보다 확실히 개발 측면에서나 어떤 그래픽 측면에서나 훨씬 개선된 모습 캐릭터도 추가도 마찬가지고 맵 추가도 마찬가지고 훨씬 괜찮아진 모습이었고 여러분들 요거 다운로드 링크 제가 영상 밑에도 달아놓고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을 테니까요 요거 많이 많이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꼭 별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별점 다섯 개랑꼭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리뷰리뷰 리뷰.